네, 안녕하십니까, 곰팡이 여러분들. 헌터 방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노동을 해서 잡을 수 있다는 개불을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개불을 잡아서 한번 먹어볼건데 요 개불을 잡을 때 굉장히 육체적 노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개불을 미친듯이 파야 되기 때문인데 그 노동을 몸소 한번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잡으러 가야 돼데 혼자 노동하기 싫어요 같이 노동해요 레츠 고야 은혜야 너 같이 갈래? 아니 계속 빨던 골 빨아라.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개불을 잡으려고 왕복 700km를 타고 개벌로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개불을 한번 개불을 잡았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노가다였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개불을 쓰는 파이프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런 파이프인데요. 자, 요 파이프를 쓰면은 불법이라 절대 쓰시면 안 돼가지고, 저희는 대형 호미, 요 호미를 또 개조를 해와가지고, 요걸로 파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불을 잘 잡는 개불의 신이 있다 그럽니다. 자, 바로, 아, 이켄이요. 자, 까미켄님이랑. 자, 안녕하십니까, 헌터팡이. 포거입니다. 어, 절지 마라. <웃음> <웃음> 우리 형님이 개불을 엄청 많이 잡으셨다 아, 그래. 요한 100마리, 1000마리 잡았었어요. 100마리, 1000마리? 랩이 너무 큰데요? 개, 어? 개불 막갈라기 잡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불 구멍이 안 보입니다. 오늘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구멍들이 막 바람 때문에 다닫혔나봐요 구멍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개벌이 저랑 안 맞긴 해요, 리발. 자, 그래도 계속 한번 찾아볼게요. 장훈 비슷한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 빨리 와! 여러분, <웃음> 요렇게 화산처럼 올라온 구멍 있죠? 자, 요게 바로 개불 구멍입니다. 여기도 어여기디 여기, 여기. 그래, 그래, 그래. 옆에도 야. 있어.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파야 돼. 돼 자, 또 이제 까망형님이 개불을 또한 천마리 이상 잡아보셨다고 하니까. 개불은 U자 형태로 생겼어요, 구멍이. 어 근데 원래는 개불을 제가 저번에 잡았을 때는 옆에 물이 들어오니까 뚝을 쌓았거든요? 여기는 뚝안 쌓으세요. 뻘 같은 데는 물이 들어오는데 여기 모래사정이 좀. 아, 없는데. 여긴 좀 딱딱하니까. 네. 자, 이것도 호미가 직접 <웃음> 용접 하신 거죠? 네, 용접 직접 했습니다. <웃음> 조금... 아니, 근데 이거 안 파질 것 같은데? <웃음> 아니요, 여기 파져요. 파이죠. 오. 오오 구멍 있다 구멍 있다 개불 뜯어지거 아니에요 형님? 아니, 아니 안 뜯어져야 또... 또... 그거 말고 아 저긴 없는 거예요 저 정도 봤을때 어? 아야아야뭐강낭콩 <웃음> 같은 거 있어 가지고 조개 겁나 크다. 어디 어디 어디 어뒤졌어어 어, 구멍 있다. 어? 어, 있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선수 교체할까요? 교대 교대? 아니야. 아니, 아니. 하나도 안 힘들어. 어 저기 뭐야? 근데 이게 한두 산만에 나와야 되는데 진짜요? 어 이렇게 많이 파면 필요가 없어. 나 저번에 많이 팠는데. 많이 파는 거는 필요가 없고 한두 산만에 나오는 거 파야 돼요. 일단 개불 구멍 한번 찾아볼게요. <웃음> 개루랄 구멍이다. <웃음> 여기 여기 여기. 완전 <웃음> 개루랄 구멍이죠. 요거. 자, 두산 한두 산만에 나와. 한두 산만에 나온다고요? 이럴 때딱 보여야 돼. 구멍 있어? 지금 봐봐. 여기 물 나오지. 여기. 여기 있는 거예요. 아. 저기 물 나오는 곳에...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여물 어 나와 기이나오 어어 그러네 이멍이 여기... 네 여기... 이 여기... 이여구멍여이 여기... 커져요 이기이인다이 여기... 이 여기... 이 여기... 이 여기... 이있었이 여기... 이 여기... 이 여기... 이 여기... 이 여기... 이 여기... 이어기이여이 여기... 이 여기... 형님 이거 유짜용 맞죠? 얘좀특이한게 부리네 <웃음> <웃음> <웃음> 형님 이제 저랑 동갑이라 못하겠어요 <웃음> <웃음> 얼굴 너무 못삭이운데요아 진짜? 오! 야, 아, 야! 야! 야! 와! 미쳤어, 미쳤어. 와, 야, 진짜 와 진짜 나왔어 젤모를 보다니 와 진짜네 한 삽이야 이게 한 이게 한 삽이야 이게 <웃음> 포크레인 아, 한삽한삽 아, <웃음> 여러분 진짜 잡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거 노딱일 수도 있어요 아 이거 한 마디가 남자였으면 참 맨날 <웃음> 볼 건데 이거 <웃음> 아 강원이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하시 <목소리로> 원래는 이거보다 더 힘든데 오늘 좀 편하네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뭐 <웃음> 나와 형형형 그만해 얘가 해모글로빈이 있어가지고 내장이 빨가요 얘를 손질하면은 피처럼 확 나와요 피처럼 와, 와, 와 형님 진짜 와 개짱 오늘, 어 오늘 몇 마리까지 가능할까요? 오늘 이 정도면은 두산만 했으니까 50마리 정도 이런 말씀에 죄송한데 형이 뒤지실 수도 있어 넌 무조건 노딱이다. <웃음> 야야야, 수염해도 달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에이, 누랄이는거죠 그... <웃음> 그렇지. 야, 귀에다 걸어봐. 아마야, 막... <웃음> 귀에다, 귀에다 야, 너 백십만 유튜버잖아, <웃음> 보여줘. 여보세요? 어? 뭐라고 잠시만. 어잘 들린다. 어, 어. <웃음> 아이씨 <웃음> 유튜브 하지 마세요. 열어봐서 들어가라. 형님 이 구멍은 아니에요. 원래 개불멍이 요거랑 투사 <웃음> 있는 구멍이 있고 들어가 있는 구멍이 있고. 아, 자, 여러분 제가 솔직히 까마님 안 믿었는데 개불신이 맞습니다. 개불할신 <웃음> 왜 이렇게.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우리 형님 진짜 대단하시다. 와. 자, 또 다른 화산구멍을 한번 찾아볼게요. 개불구멍? 야, 어디야? 어디야, 귀여라차 개불 맞지? 개불 맞지? 야, 확실해, 확실해. 이럴 때는 쉬러야 돼. 개불씨! <웃음> <웃음> 개, 개혁씨. 개... 개... <웃음> 개... 개... 개... <웃음> <웃음> 맞아 맞아 아 안되겠네 한철 형한테 개령씨 아 진짜 웃기다 1새끼 아니야 1새끼아 우리 저희들 1새끼거든요 이게 왜그러면은 저희가 양끼여서우리 서로 1새끼입니다 2년 <웃음> 씨새끼 도와줘요 1새끼한번더 가자 자한번 이렇게 해서 물나오는 데 있죠 아 저기 물나오죠 저기, 저기 어 저기, 저기, 저기 나오잖아 저기 물나오는 거 보이시죠? 역시 개브렉씨 뭐개방 우리 또 형님이 나이도 어리시고 그럼. 형님 저보다 뛰는가보니 형님 지금 숨을 딱 이제 미쳐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와, 뭐야 우와! 우와! 야! 야! 야! 야! 아! 어! 아! 자, 스물, 스물! 야! 우와! 우와! 야! 야! 야! 오 잠깐만 야! 야! 야! 야! 야! 야! 큰 야! 야! 야! 야! 와 야! <웃음> 어... 뭐야 <웃음> 이거 진짜 커와 이번엔 것도 처음인데 <웃음> <웃음> 와 형님 진짜 이거 대박이죠 아... 한번 씻어볼게요 청결해야 돼요 야. 아... <웃음> 와 <웃음> 뭐야, <진짜> <웃음> 뭐야, <웃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만졌던 만져던... <웃음> <또> 만져던... <웃음> 형님 <웃음> 형님 입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 저희는 괜찮거든요 <웃음> 형님 외관이 <외가니? 웃음> 익현이 형이라 안 돼요 아, 와 <웃음> 뭐야, 뭐야? 형냥 잠시만 이거 고무줄 대신 써도 될거 같은데 아, 그러니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거 있잖아 쌍재봉 한번더 해주세요 한번더해 앵콜 <웃음> 이 정도 크기 보셨어요 형님? 이거 많이 맞아보어요 여기 중간 사이즈 아 이거 중간이에요? 아 진짜요? 잠시만요 형님 자꾸 어디로 가? <웃음> 자 여러분들 개봉 장안도 요 너무 행복해 한다너 너무 <웃음> 행복해요 <웃음> 너무. 가다 <웃음> <웃음> <웃음> 와, 잡아 먹어서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게 군화구가 있으면 거의 100%네요 무조건 100% 얘네 이동을 거의 안하나봐요 이동 안해요 저... 예분이 <웃음> 거기에 또 좋죠? 저... 저... 아 그래서 다둥이 아빠 그럼 아 역시 배워가겠습니다 형이 준비 중이거든요 그렇지 형 <웃음> 어, 준비해야지 형도 이제 뭐 하나 생겨야지 준비야지 왜왜왜 왜. 뭔데? 야, 야. 어, 대마시다 대마 쪽에 쑥 들어가요 아, 됐어. 어 됐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아이씨. 빠졌어요? 이거는 바로 오오 어, 진짜 깨졌다. 아 깨졌네 괜찮네 맛있을 거 같아요 가져가 가져가 깨진 거라도 먹어 아 살아있네 아살아있네 아, 살아 아니 이거 살만 <웃음> 찾았다 원래 어 아, 맞네 있는 거야, 있는 거야. 맞네, 진짜 맞네. 그때 미국에서 모여 타갔다 미국 사람들 이 엄청 웃었잖아. <웃음> 왜 이렇게 개불 아니야 이거? 어, 개불이네 개불. 아 여기 물이 들어와서 쉽지 네, 않겠다. 여기는 물이 너무 들어와서 <웃음> 여러분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개불 아빠도 못 해요. 이건 뭐야? 어, 네. 개불 구멍, 개불 구멍. 어, 네. 있다. 오, 야 이거 구멍 뭐. 있어. 올로 어, 간다. 어고로 어, 간다. 어 절로 어. 간다. 절로 간다 절로. 와, 야, 우 와,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야, 뭐야체 도대체 <웃음> 근데 손 아까도 개불 땡긴거 보셨죠? 형 근데 괜찮은. 다시키죠 <놀라> <맛있기 중요해. 웃음> 근데 이렇게 팠을 때도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있어요 아 무조건 있어요? 구멍 다시 어어어어 어, 어, 어 뭐야? 어 터졌어 터졌어 터졌어 터졌어 와 괜찮아 이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놀라> 근데 괜찮으세요 근데? 응, 다음에 니가 해라 네. <놀라> 아 다음에 제가 할게요 어. 갑자기 가슴이 아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 근데 포기할 만도 한데 형님 포기 안 하시고 계속 하는데 진짜 잡으시네요 유튜브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포기 하지 않습니다 <웃음> 끝까지 해요 진짜 여러분 야생가방 구독자회 좀 많이 부탁드리게요형님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요새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구독자좀 많이 부탁드리고 시청 좀 많이 해주세요 이게 근데 무슨 오오, 의미예요? 만화병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오해 소지가 있는 손짓일 수 있어가지고 <웃음> 아 대박이다 진짜 형님 이거 개불구멍일까요? 조짐이 그 보이긴 한다 그죠? 검증 들어갑니다 <웃음> 어느새 또 형님이 하고 계시네 어? 저기 구멍 아니요 물이 안 나오잖아 무조건 물이 나와야 돼요? 물나아요저 이렇게 또 개불구멍인지 아닌지도 또 이렇게 또 해주시고 대단하십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 <웃음> 천만하면 홍보해 거의 성훈이 급인데 이거 <웃음> <웃음> 여러분 미친 개불구멍 <웃음> 개불구멍 미쳤어 개미쳐 <웃음> 개령신 야개령신 <웃음> <웃음> 어 구멍 나온다 어, 물 나오자 어 구멍 나오겠다 구멍이 개커 미터급 미터급 아 이거 진짜 쉽지 않구나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야 선수교체 선수교체 포기. 빨리 파 빨리 파 아씨 야 얼굴로 파지 마 야.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어, 그렇지 잘 따라간다 어, 잘하고 있어 어, 잘하고 있어 그래요 포기하는 공간 지는 거야 개불한테 구멍이 두개 가봤어요 어떻게 하야요큰 데로 따라가 큰 데로 야, 진짜 커야 꼬다리 보일라 그래 꼬다리 도용해주면 <웃음> <꼬다리잖아. 웃음> 선수교체 진짜 개빡세지 진짜 대박이야 야 봐봐 여기 포크레인이고 우리는 뭐야 어찌 이렇게 우리... 파는 거야 야, 이씨, 구멍 다았잖아 이거! 자르고만 뭐 찾을 건데, 진짜 형님이 대단한 거였어요, 진짜. 와. 진짜 힘들어요. 이것도 개쁜 거 아니에요? 제가 볼게요. 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물이 안나오는데요좀더 깊게 파봐 아니,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 아까 비나심레학왜 시켰어? <웃음> 아, 미안해. 아,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아! <웃음>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개불구멍이랑 굉장히 비싸게 생긴 구멍이 있는데, 자, 요렇게 겉에 울룩불룩한 거는 개구멍입니다. 저희 개 지금 들어간 거 보이시죠? 판큐멘트리 자, 저런 애기애들이 요런 거를 파더라고 이렇게 만지면은 쏙 들어가요. 그때 요렇게 이렇게 닫아보면은, 발레루야. 자, 여러분, 죽인 게 아니고요. 지들이 알아서 나와요. 어두워서 더잘 자요. 형님 찾았어요! 오! 오, 물 나온다. 자, 먼저 이렇게 넓게 확장 호사를 해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지하수인데? 아, 너무 깊다 얘가? 너무 깊죠 야, 요거는 안될것 같습니다. 요거 엉덩이 나온 거예요? 어, 나온 거 같은데? 한 번이나 두번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어, 진짜 한번보여세요 형님. <웃음> 어? 벌써 여섯 번입니다. <웃음> 얘도 저... 밑으로 나와있다. <웃음> 우시는 거 아니죠? 바람, 바람이. 바람으로... <웃음> 형님, 저희 개불구멍 있대요. l e 고 s g 고 Let's go! 아, 예, 각 잡으셨잖아요. 여러분, 참된 유튜버입니다. 구독, 좋아요. <웃음> <웃음> 오 야! <웃음> 자 공간을 넓혀가면서 오오 오, 구멍 꺼어 제발 <웃음> 제발 나와 야 아까 어떻게 잡았지? 오 구멍 나왔다 안대물 들어온다 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돼. 돼. 돼. 간대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할게요 여지셨졌다 네, 어,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아 맞 그렇지 쭉쭉 구멍 잡았다 죽었다 이게 개불개불 갤불! 자 여러분 저는 안쪽에 개불구멍 한번 찾아볼게요 와 진짜 힘들다 하루 종일 해도 이거는 10마리 잡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뭔가 자 여러분 여기 많이 뭉그러진 개불구멍 찾았거든요 바로 파볼게요 어 뭐야 아야 씨! 자 여러분 이게 개불이랑 굉장히 비슷한 건데 개불은 아니고 지렁이 종류거든요 이 새끼 개불 아니에요? 맞아요? 한번 씻어볼게요 아 개불 맞나 보다 이거 개불이네 먹을 만 하네 보거 <웃음> 요왜 여기 있어? 왜딱에다 놓고 생겨 에헤 까미 캐니, <웃음> 자 그럼 얘가 다 방생할게요. 아! 아! 아, <웃음> 아, 뭐, 이 운동해야지. 이거는 개불 구멍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도 한번 해볼게요. 오, 어, 구멍 커졌다. 오, 어, 어, 나온다, 나온다. 이번에 잡는다 진짜요? <웃음> 하필 오, 오, 오! <웃음> 와. <우와! 웃음> <웃음> 와! 역시 형의 개불 천재. 와, 얘네가 빨리 들어가나 봐요. 생각보다. 얘네들이 길게 뻗어 있다가 수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러네. 지금 날기 랄기... 아. 아 잡는다 하고 가서 잡는 게 멋있어요 아 그래? 네정원아 여기 편집해 야 너무 피로 물들어져 있네 들어가라 알아버려 아, 개빡세다 제가 이때까지 했던 해루질 중에 제일 빡센 것 같아요 어? 이것도 개불구먼이죠 형님? 화이팅! <웃음> 여러분 근데 웬만하면 개부잡기 하지 마세요 진짜 힘듭니다 <웃음> 나한 마리 잡은 적도 없는데 힘들어 <웃음> 아 형님 <웃음>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있다! 신용만 내는 것 같은데 파봐파봐파봐 고와 흑이 <웃음> 하나도 안 올라온다고 야이 개들끼야 개불한테 진 거야? <웃음> 할수 없다 와 진짜 미치겠네 이것도인가? 형이 <웃음> 이것도 한번 파 볼게 <웃음> 이것도 개불구멍이야 <웃음> 나 여기에 계속 쑤셨는데? <웃음> 나오잖아 어휴 봐봐 아, 진짜 큰데? 아 진짜 형어 <웃음> 뭐야? 게임 오버? <웃음> <웃음>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웃음> 그러면 마지막 개불구멍 한번 파 볼게요 야 <웃음> 개들끼야 나한테 는 소리 야, 나이스! <웃음> 형님은 개불신이고, <웃음> 형님 안해는 개령신이고. 야, 개불신!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잡은 개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네 마리. 마리. 자, 여러분, 저는 이 개불 들고 와서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개불도 근처 수산시장에 팔잖아요. 조금 사갈까요? 사지 말고 수산시장에서 잡아가자. 그거 훔치자면 말이지. 아니, 잡아가자고. 이번에 본명히신재정이고요 <웃음> 자, 수산시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수산시장 왔거든요. 오, 형님, 사파서 미친듯이 잡은 거보다 훨씬. <웃음> 건데요? 어려워, <웃음> 큰 걸로 10마리만 주세요 이거 서유개불이죠 어, 여기 앞바다에 잡고 가와왜 이렇게 커? 세분 어, 어. 구멍이 있어요 두삼만 캐면 나와요 두삼만? 사바... 사바... 어? 어, 어 맞네 어, 맞지? 맞지? 맞지? 맞지? 맞네 내 마리에 왔지? 다음에 가자 <웃음> <웃음> <웃음> 네, 수고하세요 여러분 이제 이거 들고 가가지고 바로 한 추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불을 잡아왔습니다 어때? 개불 보면 드는 생각? 맛있겠군 자 여러분 저는 개불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은혜는 횟집 가면 회보다 개불을더 좋아하더라고요 맞지? 그건 아니고 자 근데 왜 개불이 개불인줄 알아? 여러분 제가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잘모를거예요 왜냐면 은혜는 아주 순수 결정체그 덩어리거든요 아닌데 나 더러운데 <웃음> 왜 개불이게 개 크다 불알 <웃음> 개 크다, 루랄. <웃음> 자, 봐봐, 은혜야. 뭐 같아, 이거? 하나 둥 치고 둥 옆으로 가고, 또둥 치고 둥 옆으로 가고. 개불알? 어 자, 여러분, 요 개불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이 개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해안개불, 동해안개불.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수산시장에서 주로 드시는 건 서해안개불입니다. 서해안개불과 동해안개불의 차이가 뭐냐면요. 크기 차이가 엄청나요. 지금 서해안개불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동해안개불은 두께부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해안에 계시는 분들은 동해안개불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해안개불은 개 개불 파면 되지만 동해안 개부를 깊은 바다 속에 다이빙 해가지고 건 같은 게 있대요 모래를 쭉 쌓아가지고 나오는 그개부를 건지는 게 동해안 개부라고 합니다 르마트 내가, 내가 대신해줄게 너가 그럼 여기 치면은 내가 르마트 할게 아. 해 르르마트 자 그리고 여러분 요 개불에는요 해모글러브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손질을 할때 보시면은 사람의 피처럼 뻘겋게 촥 나옵니다 해모글러브이는 붉은색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녀석의 효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술먹고 다음날 숙취해소에 끝내줍니다 그리고 간에 좋고 제일 중요한 거 남성한테... 남성호... 아,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린이...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린을 분비시... 분비시켜주는 거를 촉진시켜주나뭐 개소리야 이게. 하지 마. 그냥 여러분 남성 호르몬 중에 테스토스테린이란 렉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개불을 쳐먹으면 고개 분비가 증진된대요. 됐지. 어. 자 그래가지고 결론이 뭐냐. 능력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오늘 야 뭐가 그냥 개불을 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려 고 그랬어. 나 아무 렉드립 안 칠라 그랬는데. 너 그런 거 하면 혼나. 아니 근데 참지 마. 아 이새 가진다는 것도 렉드립이야? 그럼. 그렇구만. 모든 부부들은 렉드립을 하고 있구만 요즘 <웃음> 부 부부협회에서 몰려온다 기분에 <웃음> 부부협회에서 잘아보는데 <웃음> <웃음> <웃음> 비싼 개불을 오늘은 전 어떻게 먹을까 냐면요 제가 이때까지 개불을 숯불구이 튀겨다 먹고 에어프라이기 넣어먹고 다양한 방법으로 먹어봤는데요 방법을 안 먹어봤더라고요 바로 개불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비늘이 있다 그랬지 안 먹을래 <웃음> 그냥 거북알먹을래 요렇게 <웃음> <웃음> 쫙 해가지고 해먹을로빈딱 모으자 야 여기 은혜 거북을. 야 거북알 야야 이거 나오고 거북알 그래. 돌아간다 거북알 돌아간다 자랑보래서 일단 요리끼들을 먼저 손질해줄게요 자분 일단 개불의 손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래 손질할 때는 앞에 끝에 딱 자르고 나서 여기를 세로로 쭉 가위로 자른 다음에 안에 내장을 빼면 끝인데 저희는 아이스크림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댕이만 잘라줄게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주댕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 주댕이 부르시면은 아주 미세한 가시들이 있습니다 가시 보이죠? 자 이거 가시가 있기 때문에 펄밭이나 모래밭을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파가지고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 앞쪽으로 파가지고 굴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르마트 자 그리고 반대편 보시면은 엉덩이는 요렇게 돼있습니다 약간 생김새가료도 려도... 대가리 부분 잘라줄게요 라삭 다모라이 자 그리고 이제 내장을 쏟을 겁니다 색깔봐봐 이거 봐자쫙 으... 자면은 이렇게 내장이 나와요 싹다 그냥 버리면 되고 어다물 채워 봐 여 안에다가, 여러분 어. <웃음> 은혜가 여기다가 물 채우라는 사이코패스적인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버터야. 그렇지. 오. 오. 오. 오. 징그러오 <웃음> 신기해. 진주가 이거 봐. 내더아 이거 은혜야. 야 이거 재밌다. 과학 실험 같지 않아? <웃음> 어. <웃음> 여러분 제가 아이스크림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아이스크림 원액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얼릴 겁니다. 오. 이거 그거 같아 은혜야. 그 풍선. <웃음> <웃음> 아 이제 그만해. <웃음> 아니야 이거 엄청 지겨요 개 물이 씹을 때도 진짜 잘안 씹히잖아 그만큼 이게 질겨서 그래요 그리고 이게 생긴 게좀로도같이 생겼어도 이렇게 해도 여기 서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자! 자 여러분 이렇게 깨끗해졌거든요 자 요거는 자, 여기다가 던져봐서 제일 긴거 하나 더 해보자 자, 여러분 이게 제일 긴거든요 이거는 한 50cm 윽박할 것 같지 않아 자, 여러분 요거는 너무 길기 때문에 반 잘라서 한번 손질을 해 볼게요 라사 고르동 자 얘도 내장을 쫙쫙 빼 줄게요 어? 그리고 얘는 구멍이 뚫려 있어 가지고 아이스크림이 셀것 같은데 넣으면 자 그러면 여기에 구멍이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물을 넣어서 테스트 해볼게요 아이 <웃음> <웃음> 여러분, 물 세고 있습니다. 야, 상마, 물 주면 좋아하겠다, 이거. 얘 그냥 뭐너 먹는데, 매 아, 이거 얼렸다가. <웃음> 네, 여러분, 이게 얼렸다가 제가 하는 거거든요. 왜 얼렸냐면요. 생으로 해버리면 개불이 자르는 순간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왜냐면은 아직 신경이 사라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얼리고 죽인 다음에 하면 이렇게 말랑말랑해져서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있게되문에 제가 한번 얼린 거예요. 자, 요건 그러면은 어, 조심히 가. 자,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애들이죠. 얘네 싹. 룰알 다... 두동강 내볼게요. 나탕, 나탕. 야, 빨리 같이 하자. 개불 손질. 싫어. 왜넌 카메라만 들면 끝이야? 내말좀받아줘 어. 그러고 나서 너한 달에 1,500만 원 타가고, 나한테 "아, 진짜 어이없어, <웃음> 빨리 해!" 야, 쉬, 쉬. <웃음> 아 미안해. 아, 안에 있는 악마가 갑자기 나왔어. 자, 여러분, 이렇게 개불소재를 다 했으면요. 자, 이 개불을 한 3시간 정도 아주 시원하게 하려고 냉장고에 잠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야, 라 말이야. 아, 냉장고를 나더럽다 누가 청소를 안 했어. 여기 들어가라. 저기 소주 보이죠? 은혜를 이 맨날 저거 깡 소주만 불어가지고 저한테 술친성. 와! 힘으로 닫아버려. 자, 3시간 뒤에 봐요. 나당, 나당. 3시간이 지났습니다. 불을 따로 꺼낼 필요 없이 지금 바로 뭘 만들거냐? 바로 아이스크림을 만들겁니다. 수제 아이스크림으로 만들건데 아이스크림 만드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자, 내 재료무빙 레츠고! <웃음> 끝! 자, 거의 메인으로 필요한 게 설탕, 우유, 생크림입니다. 요거에 비율만 딱 맞춰주면 내 비율 어떻게 하냐면요. 1.1.2 대 2.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그 비율로 지금 바로 한번 넣어줄 건데 설탕을 먼저 100g 정도 넣어줄게요. <웃음> 100. 100. 100. 넉 자, 그 다음 넣을 거는 바이올바이올 <웃음> <바이오. 웃음> 자, 그 다음 넣는 거는 바로 루류. 개 빠졌냐, 진짜? 어, 요새 복룡복창 같이 하는 그 사람들이 재밌어 한다고. 하나, 둘, 셋.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루레리 <웃음> 릴루 어, 사실 봐 루레리 릴루 <웃음> 잘해, 많이 들었어 근데 발음이 아주 좋아 요 봐봐. 루레리 릴루 정확하게 루레리 릴루 <웃음> 자, 요거는120 맞춰줄게요 아 됐어 이 정도면 안돼 요리는 1g마다 다르다 그랬어 은혜 그래 가지고 내가 아. 네가 해준 요리를 먹었을 때아 나네 <웃음> 맛있어 자 다음은 랭들 아자 아, <웃음> 진짜 혼자 무슨 생각으로 너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니 왜 집중을 안해 다시 한다 너못 맞추면 아주 그냥 꿀빵 개처럼 저기 구석에서 엉엉 울고 있는 거야 하나 둘셋 랭들 아나 그렇게 쓴거야 야 상만아 근데 왜 뒤에 짓냐 왜? 너 일로와봐 멍멍 멍멍멍멍 뭐라그랄게 난이 나라의 왕이다 멍멍멍멍 멍멍 <웃음> 미안해 미안해 자랭크리200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다가 또 하나 재료를 더 넣을거다 여러분들한테 사실 말 안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개달 <웃음> 아! 왜! 스포 아, 하지 말라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 그거 하나, 둘, 셋! 갈다! <웃음> 너는 항상 나 매길 때 좋아하더라 맞지? 어! <웃음> 아, 그럼 너는 제일 좋은 날이 내가 죽는 날이야? 아, 그건 아니지! 어? 개쓰레기나 아니었네? <웃음>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하면 되는데, 그냥 요렇게 하면요. 일반 여러분들이 먹는 우유 아이스크림 있죠? 그렇게 딱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바닐라 시럽이나 뭐 예를 들어 딸기 시럽 요런 걸넣으면또 바닐라 아이스크림, 딸기 아이스크림이 되는 건데, 오늘은 그냥 개불에다가 요거 넣기 조금 심심하니까 바로 딸기 아이스크림 먹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딸기 아이스크림 시럽을 넣냐?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좀 없어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자, 딸기 하면 어딥니까? 그렇죠. 은혜의 고향, 바로 논산입니다. 자, 논산에서 직송한 레알 논산 딸기, 맞지? 자, 요거를. 아, 딸기로 요거 할줄 몰랐다, 맞지? <웃음> 맨날 뉴트리에 황소개구리 이런 걸로 이렇게 하다가 딸기하니까 조금 별이 유튜버 같네. 자 그래서 요 딸기도 한번 같이 갈아볼게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별이 유튜버잖아요. 딸기? 하기 해야지. 다시. 날기. 하하하하하하. 도 못하네. 하나만 해, 하나만. 왜왜왜 왜? 왜어여러 바로 투 견착시키고 돌린 다음에 와야 와야 와야. 니다 아니 안 됐어 됐네 우리잖아 너가 말한 건 휘피크림이고 내가 말한 건 그게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 은혜가 말싸움 지고 내 말이 맞는 거 같으면 치기 시작하거든요 아니야. 요럴 <웃음> 어, 때 치는 거는 좀 괜찮아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왠줄 아세요? 아, 아 내가 르마트에서 그랬지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만들어졌으면 조금만 먹어볼게요 <웃음> 우와 개맛있어 너 먹어봐 <웃음> <웃음> 진짜 맛있지? 제가 생크림을 넣어도 휘핑 이렇게 거품을 은혜 말처럼 안 되는 이유가 거품을 내가지고 얼리면요 얼려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렇게 하는 겁니다 은혜가 아무것도 어쩌라고? 모르고 갖고 가... 아 이거 받아주기 싫다 안받아 이거 안 받아줄 은혜가 아무것도 모르고 어쩌라고? 내 맘이지 <웃음>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을 개불에 넣을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불에 넣으려고 하는데 보통 깔데기가 있으면 좀 편하게 하지 않는데 깔데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얘 많이 셀 수도 있거든? 내가 해보자 어... 또 이런 것도 주변 찾아가지고 너가 좀 활용해서 만들 수 있나? 그럼! <웃음> <웃음> 어네 김은혜 선수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래 로동이를 좀 짧게 테이프 어디? 여기 음, 붙여! <웃음> 왜 화가 났어, 이씨. 여기 이렇게 저걸로 해도 될것 같아. 오, 들어온다, 여러분. 오, 룰알 차고 있습니다. 아 한, 한 여기까지는 치울게요. 야, 커진다, 커진다. 너 재밌지? 아이 웃음까지 완전 뺐네, 이렇게, 이거. 오, 오, 됐어, 충분해, 충분해. 저거 아직 다 들어갔네. <웃음> 아, 손놀림 괴롭다. 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끝. 야, 야, 야, 야, 야, <웃음> 자, 다 했어? 어. 오. 오, 어, 나 잘한 것 같아. 오, 장난 아닌데. 묶어, 이제. 돌려서. <웃음> 야, 야, 야, 야, 야, 야! 묶었어? 잘 묶여? 이게 안 돼. 이렇게 움직여. 여기? 어. 이렇게. <웃음> 왜 이렇게 웃기냐, 뭔가? 세워야지. 근데 어떻게 세울 건데? 자, 여러분, 요통 있거든요. 요 통에다가. <웃음> 누가 한 거야, 이거? 내가. <웃음> 오우, 씨! 은혜한테 걸리면 뒤지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어. 이렇게 해서 닫을까? 근데 나는 똑바로 이렇게 세우고 싶은데? 아, 존나 바라는 게 많네. 뭐라고 못나? 아니, 론나 내가, 아! 자, 뭘 가져왔습니다, 지금. 오호, 설마! 너 그거니? 맞아, 그거야! <웃음> 이렇게지. 오! 명란처럼. 야, 그냥 이거 벌리고 있어봐. 내가 한번 넣어볼게. 오, 오! 돼지! 야, 룰알 찬다, 룰알 찬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웃음> 이만큼? 그렇게 해서 좀 쓸어. <웃음> 그렇지! 이 <이제> 짧게 가자. 오! <웃음> 야, 야, 천천히 해. <웃음> 음... <웃음> 웃지 마! <웃음> 야, 이 새끼야! 오, 어, 됐다, 됐다. <웃음> 쓸어내린거 개싫어 우리 뭐 잔인하게 하는것같아이 청자를 <웃음> 어당근같아 얘는 당근 뽑는척해 지금 <웃음> <웃음> 잘한다 잘해 <웃음> 종이호일은 왜? 뺄때 안볼게 <웃음> 어 s 유스마트! 아싸 드디어 한다떼 주먹은 좀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중에 어렸을때 떼기 쉽게 동이우위를 사이사이에 이렇게 껴둘게요 아너참 지혜롭다 지혜야 아, 아. 너 은혜지? 미친 놈인가?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명란젓을 싹다 만들었거든요 바로 티자 아! 이제 이 개불 아이스크림을 한 24시간 정도 아주 바싹 얼린 다음에 내일 꺼내가지고 한번 초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 말야 버려에이복으로 김은혜 쳐버려 내일 봐요 나당나닥 자, 여러분, 48시간이 나왔습니다. 볼! 볼! 여러 어섯 또! 야, 씨칼, 나 저기 있잖아. 왜 이렇게 화를 내, 요새? 저기 있잖아. 이렇게 하면 돼. 있잖아! 내가. 너 계속 그래. 아, 저기 있잖아! 있잖아! 음, 뭐,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어어! 아니, 여기 있잖아! <웃음> <웃음> 여러분, 칼로. 아우씨, 이거 설계 잘못했다. 좀 녹일까? 녹이면 아이스크림 같이 녹을거 아니야. 야, 야, 뭐 했어? 부러졌어. 아, 진짜. <웃음> 아 미안해. 아내 만점 도너 <웃음> 해봐. 아! 내가 다 했잖아. 어 들어보. 여러분 이제 요 개불 아이스크림의 단면적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라사 오! 오. 아이스크림 같지? 괜찮은데? <웃음> 그러면 일단 작게 가져가 먹어보자. 우와! 자, 이거 보이죠 여러분? 자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벨에? 질길 것 같은데. 아음 괜찮은데 그 아이스크림 맛은 진짜 기가 막혀요 진짜 기가 막힌데 이게 좀록같아요으 <웃음> 다시 먹어야되나? 먹어 아 이게 개불 그게 생각보다 연하지 않고 굉장히 질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계속 입에 남아있는거예요으아 맛도 나개불의그 약간의 그 쇠맛 같은게 있거든요 그해모글로빈 때문에 그 맛이 얼렸다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땠냐면요 처음에는 찰떡아이스크림? 그 아시죠? 두개딱 들어있는 거 그런 식감이라서 고오 굉장히 맛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고 개불이 좋아하는 사람은 둘다 좋아할 수 있는데 저처럼 개불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부로일 수도 있어요 진짜 내가 이거 다시 한번 먹어볼게 후 베르 음 이거 왜 이렇게 먹어야 돼음 <웃음> 내 아이스크림 자체에 개불은 뭐 하나도 안 배어 있어요. 내가 조금 잘라 줄게요. 먹어봐. 아, 너무 커. 아, 느 정도는 게 먹어. 얇게 아, 이 정도면 됐지. 어우 귀삐 소리 나. 저렴 <웃음> 저렴 맛있을 걸요. 처음에. 아, 먹겠어요. <웃음> 아이스크림 맛있지. 아, 그거 먹어야 같이 먹어야지. 너는 첫 경험인데. <웃음> 그냥 아이들, 야 음, 음이가 음. 내가 원래 처음 접하는 음식을 못 먹잖아. 그럼 이제 두 번째니까 또한 번만 더 아, 먹어보자. 아 싫어. 싫다고 느낌이 이상해. 오예, 오. 감사. <웃음> 그럼 내가 남자답게 저, 한번 뜯어 먹어볼게. 여러분 그래도 마지막 유종의 미 거둬야 되잖아요. 자 바로 크게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오. 나도 <웃음> <웃음> 이렇게 끊을 <퀸하시지>, 줄몰랐 <웃음> 음, 음맛있는데으 이거 먹어. 더라.